이곳은 삼성동입니다 마라시안거는 어떤 요리가 있어요 마라시안거는 사실 이제 중국 요리예요 중국에서 어, 처음 만들어진 요리인데 네네네. 1820년대쯤에 맞아. 김상구 씨한번 깨물더니 혀에 이 마비가 계속 된다고 아, 어떤식을 비가... 하기 시작한 거지 아, 이거 뭐, 막나안먹고다고 뭐. 안 느낌이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엄마 이거 못 먹겠어 요는데 어. 이제 어머니께서 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상구야. 얼마나 상구야. 가 돼서 그거를 이제 그 이제... 이야기를 네네네. 감명 깊게 들은 중국의 장이홍 씨가 아, 장이홍 씨가 이걸 감명 깊게 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동화를. 장이홍 씨가요? 네. 장이홍 씨가 네. 중국에, 중국의 셰프예요. 그게 그게 19세기 네. 정도에 넘어갔어요. 정말 삼부 우리가 삼부씨가 아니었으면 이마라샹궈를못 먹었어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저는 근데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중국 요리사 분께서 <웃음> 조선에 오셔서 네. 이제 음식 전파하려고 했는데 네.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네. 말을 타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렇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국깡에서 말을 딱 꺼냈는데 네. 말이 간 거예요 마라! 네. 음, <웃음> 근데 어떻게 말이 <웃음> 샹간 거야 시 샹? 고참! 이라서 마라샹궈! 이렇 거거든요 <웃음> 도겸 씨뭐 하세요? 아예? 뭐 하세요? 아 도겸 씨가 당면의 유래를 아신다고. 아 중국 당면만 두껍잖아요. 어 나도 그렇죠, 중국인들 많 사실 궁금하네요. 한국 당면은 좀 아, 중국인, 중국인은 얇고. 중국인 중국인인 씨도 어. 궁금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 당시 때는 이제 되게 막. 마... 다양한 걸 많이 먹은시기였어요 뭐 네. 패스트푸드나 패스트푸드 어, 이런 게좀 아, 좀 발전하는 네, 시기였다.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이제 당면 쪽에도 그런 영향이 좀 많이 갔더라고요 조금 네. 그때부터 이제 당면 좀 살이 지기 시작했는데 <웃음> 그래서 이제 중국 당면이 좀 넓어지기 시작한 것도 있고 <웃음> 아 거기에서 근데 그 중국 당면의 이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한국 당면이랑 좀 다르기도 하죠 오 어떤 성분이 다르죠 그냥 약간 그 디트리스트를 하고 이제 디트리스트를 하고 그 약간 얇아지고 넓어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웃음> 그 성분이 들어간 게 디톡스 다이어트구나 그렇죠 그렇죠. 라즈지가 한국어로 뭐지? 한국어 로 라즈지야. 라즈지? 네. 중국어는 라즈지. 라즈지. 쉽게 바꾸면, 쉽게 바꾸면 아. 매운 치킨 볶음이라고 생각해. 아 매운 치킨 볶음. 아 어, 우리 씨. 아 네? 네. 이 라즈지의 아. 유래를 또 아신다. 아또 아, 아, 아, 모르는 네. 게 없어. 그래요. 아니 우정이그박사님니다아 아, 모르는 이건... 거 없네. 2000대 네. 초반에 이제 생긴 아, 음식인데 네네네. 아 그래요? 사실 원래 음식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아 그쵸? 아또안 또 정했어? 네. 정해지지 아. 않았었는데 아. 네네. 이제 그 그 한창 2000년대 초반에 그 즐겨하셨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죠아 게임, 아, 게임 유명한 게임이죠. 어,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중국 대표팀그 네, 네. 라시가 계셨어요. <웃음> 아, 라시. 라시. 라시. 네. 라시의 경우에는. 네. 네. 그 게임을 하시다가 꼭 중간에 네네. 간식처럼 이 고기를 드셔야 되는 그 징크스가, 징크스가 있었어요. 징크스가 아, 근데 그걸 이제, 하지 뭐. 않으면 이길 수가 네,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네네네네. 그 이제 고기를 집어 드시다가 결국에는 그 이제 고기를 먹는 타이밍에 본진에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웃음> 네. 막지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네.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해설자가 올라 g 지 <웃음> 거기서 아,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아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요 네, 네, 라시가 이, 네. 그 시, 그분이 먹었던 네, 고기를 네, 좀 네. 이제 중국에 이번도 장인황 씨가 일본에도 네, 이홍 네, 네. 씨가 장인황 네, 씨가 네. 이제 요리로 스마트 네. 좀시는 음식이 네. 라지지 아, 아. 여기에도 아마 마라 성분이 있을 거야 아 근데 옆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아마 이는 잘 모르겠어 이거 한국에서. 내가 여기는 파이어볼 어택인데. 너, 너, 너 진짜, <웃음> 짱이야. <웃음> 옛날에 마취약이 없었을 때 중국에서 마라 이거를 입에다 많이 놓고 씹고 나서 이빨을, 이를 뽑았었대. 마취약이 없었을 땐 그렇게 했었대. 중국의 어떤 손님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왜 음, 음, 음. 어. 맨날 한국이랑 연결되어 <웃음> <거야? 들어가, 웃음>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 놀러 <왔을> <웃음> <이제> 국을때이국중서국손서께서 <중국> <웃음> 어. 요리를 해드린 거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야, 승관아. 비슷한 시기에 이게 나왔다며. 모든 스텝들과 모든 카메라 감독님은 너 하나만 주목하고 있어 지금. 자, 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 우리 어, 전라도 한식 밥집에 어. 또 전라도에 또 이거를 들여오게 어. 됐었어. 어. 계속 이제 고양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어.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아, 몰 그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익선이 어. 고양이셨는데 어. 그래서 아이그저 이거 익산시 위에 그래서 익산시 위에 익산시 위에 와. 비슷한 시기가 또 맞네. 야, 진웃기 어. 뭐 <레생 _> <웃기 레 rigid> 항상 웃길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 멤버들 유식하다. 야, 그럼 우리 후식 식 먹으러 갈래? 이 아, 어때? 아, 아, 아. 이곳은 청담입니다 아나 이거 알아! 멜앤젤리 어. 사실 이거 만들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게 <웃음> 젤리를 넣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마 <웃음> 근데,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결정을 해서 젤리 뺐어 이제 <웃음> 아니 밴앤 젤리 원래 그, 토앤젤리라고 해서 토과젤리그 네, 그 둘이 젤리 이제 파이를 해서, 네. 네. 네.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어 톰이 파이를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어 근데 갑자기 톰이 <웃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 네. 벤이 <웃음> 나온 거야 어. 아 친구 중에 벤이 있었어? 같은 새로운 또 플레이버를 만든 거지 맛을 그게 아니야. 벤이 사람이 아니지가 않아? 아니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톰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져가지고 아, 맞네, 맞네. 제리가 혼자 그 벤을 끌고 응. 다니면서 어 해가지고 그벤아 아 매니저가 없어. 아, 그러니까 에서 어. 아, 벤에서부터 판매를, 판매를 했다. 어. 어. 아. 아이스 호 뭐야? 아이스 호떡이 a bicycle. Hot d o 아 hot d 이 g hot d o 아 hot dog, hot 야호떡 h o 호 dog, hot dog, hot 떡 o g hot dog, h o 거 dog, hot 서 o g hot dog, hot dog, hot d o 들었 o t dog, h o 라 dog, hot dog, hot d 제 g hot dog, hot dog, hot dog, hot dog, hot dog, hot d 어떤 한 어머니가 한, 어머니? 한 어머니가 한어머니 만드셨는데 제 이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막 맛있게 다들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될거 아니야.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주민분들이 이름을 다 정하기 시작을 했지. 이름이 뭐 이상했어요. 뭐뭐 뭐. 햄버거 달콤 뭐뭐 달콤 뭐. 뭐야. 아무튼 이상한 게 되게 많았으니까 엄마 그렇지. 야. 니네 지금 이름 막카 마카,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 막 하는 거지. 영감을 받은 거야. 막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마카롱이 아니라 그냥 달콤한 빵이었어 그래서 어 형제들이 만들었는데 어. 그 형제가 형이 이랬어 어. 이거 이, 이름을 정하자 어. 이름을 정하기 전에 우선 너무 허전하다 색깔이 너무 예쁘지만 허전하다 음. 그림을 좀 그려라 음. 동생이? 아, 뭘로? 보드마크 하지 마라 마카롱! 저기 비장구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름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 해외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먹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 아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다가 아 거기, 거기서 먹었으나 뭐 마카오롱 <웃음> 뭐야 <뭐예요>? 진짜 <웃음> <저거>. 아니 <웃음> 억지로 <웃음> 아니 네 적당 너가 가행복 하다면 된 거야. 겨야지 <웃음> 디프파를 좀 이렇게 어떻게 다다번외쳐보면서 끝낼까요? 오케이. 나둘셋 디프파! 먹었습니다 오!